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두 번째 강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우선 어, 두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주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딱이 영상 만들기 몇 시간 전에 있었는데요. 어그전 이제 런던이랑 뉴욕장에서 아주 좋은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제 많은 수익을 또 저와 학생분들이 어, 잘 생기셨는데 다른 좋은 차트들도 많지만은 파운드인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당연히 200명이 넘는 저희 이제 공지방에, 네, 학생분들께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디 한시, 파운디엔 한 시간 차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건데, 보시면 여기 140.500, 140.500, 여기 서포트를 이제 터치를 하고 강하게 치고 올라간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가 나온 상황이고, 이제 카운터 트렌드 라 하방 브레이크 하우스 다음에 우리가 매도 셋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매도 셋업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 바로 이제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주지 않고 파운드인 차트를 잘 보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은 1 4 2 0 0 살짝 넘게 딱 레진스에서 딱 레진스까지 올라간 후에 거부 반응을 주면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는 어, 미리 예,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진입을 하지 않고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는 구역에 가격이 도착을 했을 때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 저희는 매도 진입을 바로 하지 않았고요. 어, 상승한 을 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파운드인 차트고요. 보시면은 이제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여기서 바로 주지 않았고 파운드인 이제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여기서 바로 주지 않았죠. 제가 이쯤에서 고민을 해드렸는데 보시면은 마켓 레지신스 레벨까지, 그렇죠? 올라간 후에 하방으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매도 셋업을이 네, 매도 셋업을 잡았고요. 자, 데일리 차트로 보시면은. 왜저 우리가 이 구역을 잡았는지 딱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위클리 차트에서부터 한번 내려와 봅시다. 자, 위클리 차트를 보면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봤을 때 우선은 이 추세가 다운 트렌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전반적인, 전반적인 파운덴의 이제 큰 틀, 큰 추세는 하방이다. 다운 트렌드다. 그러면은 우리가 특히나 이 위클리 레지스 그죠? 트렌드 라인 레지스나 위클리에서 혹은 데일리에서 잡을 수 있는 이레지스 구역에 근접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매수셀럽을더 이상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서포트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매수셀럽을 위클리 레지신스까지 이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매수셀럽을 찾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위클리 레지신스에 이제 가까울 때는 더 이상 매수셀럽을 찾지 않고, 좌측을 보시면 여기가 레지신스 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을 했을 때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딱 보시면은, 레지신스 구역 안에서 치고 올라온 후에, 142.30을 넘기지 못하고 강하게 베어리시 잉걸핑을 주면서 매도 세럽이 완성된 것을 보면서 바로 매도를 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약 100핍 정도 이제 빠졌는데요. 자, 파운덴 말고도 저희가 많은 이제 수익을 얻었으니까 우선 두 번째 자료를 보기 앞서서 한번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 학생분들의 이번 주 성과를 한번 보시죠. <목소리> 자 보셨듯이 네 이번주 아주 좋은 성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한주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더 좋은 셋업들이 더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다음주도 또 벌써 기대가 되는 한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번째 자료 제가 준비를 해드렸죠 w w w m a s t e r c l s s f x c c o m 오시면은 네 여기 무료 자료 있습니다 자 이미 첫번째 파일을 다운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로 두번째 파일을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검로드 혹은 마스클리스픽펙스에서온 이메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그 안에 이제 두 번째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파일을 어, 받지 않으신 분이면이것을 무료로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웹사이트에 오셔서 장바구니 담으시고 네,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메일 도착하고요그 안에 파일이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일 네세 번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세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한번 좋아요 100개 자 우리가 좋아요 70개를 이틀만에 이틀만에 70개를 넘겼는데요 파트 3이거를 보고 싶으시면은 네 좋아요 100개 한번 가봅시다 좋아요 100개 좋아요 100개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을 네 해주시길 바랍니다 4천 구독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구독 안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100개 딱 뜨면은 제가 파트 3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꾸준한 성적을 낼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고 싶으시면은 www.maskfxc.com에 오셔서 가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한주 성공적인 한주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뵙게 갑시다.